성공하면 뭐지나요? 아, 성공하면 저희가 10만 원 내에서 원하시는 물품을 <웃음> <것도> 바로 주문해드려요 <웃음> 너무 앉아있어요 저희 팀 보통 <웃음> 잘안 앉아있는데 약간 그뭐좀 돌아다니 아니 돌아다니 지금 못때고 있는 다앉아있어요아 진짜? <웃음> 알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이하팀 나성경 과장입니다. <목소리도> 과장님. 다 전에 사고 촬영 또안 해요? 그 스마일러? 음... 그 다음에 언제? 내년 음... 초에? 아, 아니... 보드게임 메이커라고 보드게임을 만드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진짜 보드게임 자체를 만들어.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연금술이라고 전통주 만들기 하는 동아리 있거든요? 여기 두개 되게 특이해서 두게다음번사차 촬영을 할 만한 것 같은데? 문득 생각나서 응 웃기 <목소리> 차장님 우리 작년에 작년 12월에 했던 뭐 이벤트 같은 거 있나? 작년 12월? 네 작년에 이맘때 했던 게 부무식 열심히 준비를 했고 스타버스 스타버스 운행 시작했고 이런저런 일로 바빴지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일 잘하는 습관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있었네 맞지? 기억나요? 일 잘하는 습관 캠페인 하고 있었던 거? 그거 사내 <웃음> 캠페인 하느라 우리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멀쩡. <웃음> 잖아 <머리잖아. 웃음> 기억나지? 아 진짜 아 네, 회장님 네. <웃음> 퇴근... 퇴근하고요? 퇴근하고 피클 모임이요? 아사내에서요 아... 아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음, 아니 아니 이따가 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거나 응원해주시거나 응원해주시거나 해주시거나 수고수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많이 주시거나제일또 등등. 라고, 말할때 가장 솜씨 감을 느껴 그죠 하루 종일 자유있네 어쨌든 제일 중요해요 많은 부원들이 한자리에 다모인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말이 사실 있는 회사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협사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한 마리 한 마리 일을 진행해왔었고 능력보관이 말이고, 네. 엄청... 음... 음... 음... 제일, 음... 제일, 음... 제일, 즐거운 날이고, 음... 많은 사람들이 한잔에 눈물을 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날. 축제는 아니죠. 그런 점이 굉장히 특별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만의 시그니처 문화예요. 이디어가 쟤장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 0집1년도공채 집을 돈, 집을 졌는데 돈, 집을 돈, 집을 을 돈, 집을 돈, 집 아, 말씀주셔가지고 <웃음> 네. 네, 축하드려요. 아무도 저희게 관심이 없고 <웃음> 위기가 있었지만 아, 네. 위기는 극복하면 된다. 네, 좋은 좋은. <웃음> 네. 혹시 생각하신 네. 거 있으세요? 저요 저 악보. 제가 피아노 동아리를 하는데 아 악보를 비싸서 못샀고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악보를 사고 싶어요. 지하TV의 나성경이었습니다. <웃음>